건 아니겠죠? 이 세븐틴 애정 테스트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나 감동받았던 일 진짜 할 수가 없어 땡 어, 아닙니다 오, 맞아? 진짜요? 어. 하나 켜세요? <웃음> 너는 합대받을생각 <화투> 생각하시... <웃음>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? <했었어요>? 감사합니다 <웃음> 에이 브라더 의외의 답변이니다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네.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, 알수 있는 것습니다 아, 사랑해 나도 사랑해 <웃음>